이 형식을 볼게요 문장의 형식에서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은 이렇게 보어가 나옵니다 보어를 쓰이라고 하는데 자 보어로서는 원래 뭐가 있냐면 형용사나 명사가 보어예요 예, 보어로서는 흥용사나 명사가 보어가 될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감각동사 먼저 할게 감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감각동사 뭐냐면 얼굴에 다 있어 거의 look, sound, smell, taste, feel. 근데 어마하게 보이다 보다가 아니야 보이다 어마하게 들리다 <웃음> 어마한 냄새가 나다 어마한 맛이 나다 어마하게 느껴지다 예 오늘 통틀어서 다 느낌으로 나오면 느껴지다 뭐 기분이 어떻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동사들인데 요 동사들은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거예요. 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like를 쓰면 돼요 예, 요게 이제 어떤 틀이야 공식인데 예문을 잠깐 보면 she looks... 뭐뭐해보여 뭐뭐해보여 행복해보여 행복하게 보여 해석은 하겠데 하게는 부사잖아요 다 부사를 쓰면 되냐 안된다는 얘기야 왜? 이 자리는 주어 동사 요렇게로 문장이 완성이 될수 없어 she looks what? More. how? 어떻게 보이냐는 거야 그 있어야 돼요. 그 하, 어떻게 보이냐는 그 상태가 형용사라는 얘기지. 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얘라는 소리야. 그녀는 행복해 근데 거기에 살짝 동서가 looks 해요. she looks happy. 행복해 보여 근데 she'll happily 하면 안 되는 거야. 보호가 될수 없어요. 부사는 어떠한 문장 성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꾸며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말이야 예. 근데 이건 뭐냐 가수는 명사죠. 가수처럼 보여 그러면 전체다 like가 필요해요. She looks like a singer. 그냥 가수처럼 보여. 네, 형용사는 바로 쓰면 되지만, 명사 쓸땐 like를 쓰라. 이 감각 동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형식 동사로서 가장 흔한 동사가 비동사지, 비동사. 네, 비동사 뒤에다 형용사나 또는 명사를 쓰면 돼. 얘는 그냥. 그래서 예문을 여기 먼저 볼게. 그는 a middle c h o o l s d 중학생입니다. 명사죠. 그는 very k i n d 궁극적인게 요거예요 k i n d 형용사죠. 그래서 뭐뭐 ~~이다라는 뒤에 보어가 나오는 거예요 보충해주는 말, he is 이렇게 문장이 안돼. 보충해주는 보어가 있어야 돼요. 그보어로써 명사나 형용사를 다쓸수 있어요. 비동사. 네, 그 다음 주로 잘 쓰는 말이요. become, get, turn, go, come, fall 등등인데 얘는 주로 형용사 보호를 쓴다는 소리야. 역시 부사는 안되고요 네, 형용사를 많이 써. b e c a 같은 경우는 둘다 써요. became a doctor 그럼 뭐야 의사가 되었다 뭐뭐가 되다 라는 뜻으로 되는데 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became은 근데 대부분 다 형용사를 써서 그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변하는 거야 네, 얘는 그냥 어떤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어떤 상태로 되는 거 변하는 거를 예, 동사를 쓸때 요런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화가 나, 나게 됐다. 화, 화가 났다 이런 얘기야. 즉 got angry. 화가 나게 됐어. 즉 get 이라 동사를 써서 되게 형용사 보호 썼죠. 예, 나뭇잎들은 turn 하면 보통 변한다는 소리에요. 그렇게 red and yellow l w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울긋불긋 단풍이 드는 거지. 가을에. leaves. 나뭇잎들이 turn red and yellow 이게 형용사 거든요 형용사 보호를 쓰는 거예요 가을에 울긋불긋해진다 뭐뭐해진다 이런 얘기지 하게 된다 네, 우유는 우유가 went sour 맛이 쉬어졌다 라는 소리예요 이때 go지 go는 원래 어디어디로 가다인데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이 우유의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소리로 좀 안좋은 쪽에 어요 상했다는 소리에요. 우유가 맛이 싱건 상한거에요. 우유가 맛이 시워졌다 상했다, 는 소리고요. 그 다음, Dreams came true. 네. 꿈이 현실이 되었다, 몸없이 되었다죠. Became도 돼요. 예. 네. Became은 좀 좋은 쪽에 있어서, Come은. Dreams come true. 꿈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뭐뭐한 상태로 변해갈 때는 주로 이런 동사 쓰고요. Be 동사는 그냥 그, 지금 그, 그런, 자, 상황, 그런 상태, 이렇게 씁니다. 이다, 요거는 뭐뭐하게 되다. 네, 잘 알아두시고요. 특히 공부해둘 게 뭐다? 네, 감각동사 요거잘 잘 외워두고 형용사는 곧바로 쓰고 명사할 때는 l i k 를 써야 하고 부사는 안 된다.